쟈랑 두부가 한 모밖에 없어서 네, 너네 먹을 몫은 없거든? 집으로 가줄래? 이거 딱 큰나랑 큰나 남편 먹으면은 딱 끝나 진짜로 정없다 그래? 어떻게 큰나 남편이야 그래? 형아지? <웃음> 아니 큰나랑 큰나 형아 형 큰나랑 형아랑 먹을 목밖에 없어 두부가 한 모밖에 없어 귀가 두모면은 너네도 나... 쟤 말하는 거 봐. 시사. 이런. 근데 야 재롱아 응? 두부 한 모를 어떻게 몇 명이서 나눠 먹어? 또또이집 사람들은 이렇게 또내 몫을 다못 먹었다 생각하면은 이렇게 좀 예민해지는 타입이어가지고 이렇게 <웃음> 안 되거든. 아이집 사람들. 응. 알지? 끝나, 끝나, 끝나면 못 먹으면은 급격히 피곤해지는 거. <웃음> <웃음> 다안 돼. <웃음> 완벽하게 내 말을 이해하고 완벽하게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있어. 똑같하네. 근데 뭐 상황은 이해했지? 어 아, 그럼 어서 집으로 돌아가. 왜냐면 요리하는 거보면괜히또 먹고 싶어지잖아. 가재.